어제 10월 12일 북서태평양 구역의 열대요란은 굉장히 처음 보는 보기 드문 광경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네개의 열대요란이 마치 일렬 횡대인 일자진을 취하고 있는 모습으로 미국 해군 합동태풍경보센터 JTWC에서 감시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9 0 w 9 8 w 9 7 w 9 9 w 블의 열대요란들은 모두 태풍이 될 가능성이 있는 열대요란들입니다. 이 4개의 열대요란들 중에서 98W 열대요란은 10월 11일 화요일 중심기압은 1500헥토파스칼 중심 최대 풍속은 시속 약 37km 20노트 수준으로 필리핀 기상청에서는 11일 오전부터 이미 메이메이라는 자체 명칭을 붙이고 열대저기압 통보문을 발표한 상태입니다. 또한 TCFA 통보문이 내려진 98호 열대요란과 중군 중간 등급으로 올라선 97호 열대요란 중 하나가 19호 태풍 선가로 발달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그 발달이 지체되고 있으며 10월 13일 오전 8시 30분 현재 미국 해군합동태풍경보센터 JTWC의 업데이트된 상황을 살펴보면 생각지도 않았던 99호 열대요란이 TD21W라고 표기가 되어 열대저기압이 되었다고 발표를 한상황입니다 아마도 오늘 10월 13일 목요일 오후에 한국기상청 및 일본기상청에서는 이 JTWC의 이 TD21W 열대저기압에 대하여 태풍통보문을 발표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